뭐왜그같 <웃음> 모르겠어요 왜 그래? 체리 뭐해? 몽고 <웃음> 진짜 길다 회사요. 교수 애들이 싫어해. 여기 살짝중성한 수술은 자꾸 이렇게 있다. 배를 만져도 응? 배 만져도 얌전하고 뭐지? <웃음> 얼굴이 어디가 있는 거야? 뭐지야? 뭐지? 모찌? 아이고. 뭐지? 왜 이렇게 하고 자? 똑바로 자. 안 아파? 얼굴 아프겠다 여기. 어? 똑바로 자. 네가 알아서 한다고? 아이, 불편해 보여서 그래. 똑바로 자. <웃음> 왜, 너 몸이 너무 커져서 그래, 지금? 여기 너무 작아? 아니야, 하지마? 어, 아니야, 왜, 왜 물어? 아, 아, 아, 아, 아, 왜 물어? 뭐지? 건드지 마? 아니, 왜, 좋아서 건드는 건안 돼? 이렇게 만져줄게, 이렇게. 뭐지? 아 이쁘다 뭐지? 오 체리? <웃음> 체리는 또 뭐해? <웃음> 체리 만세하고 있어요 <웃음> 오 인형같아 <웃음> 에이 귀여워 체리 귀여워 에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요 우리 체리 이태리 귀엽다.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. 음... 야, 너네 안 그랬으면 아까 우리 만난, 보다 만난 그 고양이처럼 밖에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. 아유. 그러니까요. 아까 진짜 밖에 두 마리, 그 무슨색 고등어색하고 하얀 고양이. 먹을게 없어서 싸우고 있던만 어머! 어머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빠. 없어요.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? 음, 어머. 네. 도망간다. 이게 다제 손이하고 같은... 종인것 그... 같은데요? 아이고 중이하고... 어, 이 어? 얘막안 도망가는데요? 순이 같다. 흰 고양이들이 원래 그런가? 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요. 밑에 내려갔어요. 좋아, 멋지, 좋아, <웃음> 아 귀여워, 어, 어, 이래요. 응, 응.